하이쿠야! 두 번째 돌아온 고인 특집 시간입니다. 자, 뭐, 관짝에 들어가서 이제 다 썩어버려서 뼈도 안 남은 것 같았지만 그 고인을 오늘 한번 깍두기로 놀아봐드리는. <웃음> 아니, 놀아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영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고. <웃음> 어. 최강의 평상. 리바이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캐릭터였죠. 이제 기억을, 우리 추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내가 죽인다. 기억이 안 나? 이게 무조건 치명타죠. 어, 거기에 치피가 두 배가 증가되는 데미지죠. 개성 보면 이제 자신이 남은 생명력 비율이 가장 낮은 적군 공격 시에 치명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 생명력 비율이 제일 낮은 애를 때릴 때, 아, 확진 거야. 확진 무조건 확진 아니고. 어,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절망피해. 어, 약간 절망스러운 딜이 나오는 근데, 이 엄청난 내가 죽인다. 이거 하나였거든, 진짜. 이게 좋았는데, 최근에 우 도장 깨기에서 한번 봤을 때, 우리 형이 많이 늙었구나. 근데 오늘 이 형을 한번 조명시켜볼게, 형이. 시나리오 한번 들어봐봐. 야, 내가 형 지금 오늘 이 컨텐츠 하려고 이형 4초각성인 급 6초각성까지 다 끌어올렸다. 자, 리바 형 지금 맹회 쓰고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는지 봐봐봐. 짜잔! 짐, 허파! 이거 허파 형. 아군턴 시작 시 무작위로 적군 두 명에게 한턴 동안 적중효과를 부여하는데, 그 적중효과 부여, 부여되 애를 아군 콜라보 영웅이 때리면 기회가 40% 퍼센트 간다. 어때, 어때? 뭐 중독 효과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봐봐봐. 이제 치명의 시대에 들어간다. 봐봐. 우리 이제 각성 모너가 서있음으로 해서 디버프 딱 걸어가지고 치즈 치방 30% 깎지. 치명 방어도 30% 깎는단 말이야. 그지? 치명 경항도 깎지만, 그래서 치명타가 더 세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느낌 오제? 그 다음에 우리 당근 사장님이 들어간물로서또치즈치방또 30% 더 깎아. 치즈 치방 합이 60% 깎여. 거의 뭐 때릴 때마다 다 치명 터질 거고 치명타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겠지? 거기다가 우리 리바이 형 님한테사리엘를 은총으로 넣어줬다 그래서 치명방을 또 50% 무시를 해요 치명자가 터지면 와이 정도면 고인특집 싹 가능 아니냐? 거기다 요리 뭐 먹었다? 치피 20% 증가합니다 거기다 가 리바인님 맹회라서 치피 20%도 추가로 증가하고 행복해로 그리지제? 지금 문제는 뭐다? 투급이 개빠았다이 땅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내 치모포도 6초가 했다 지금 내이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약간 형 지금 좀 떨리거든? 형 오늘 고통받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라 그동안 야, 지리고, 막, 쉐리, 막, 처살이고 많이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한번 가보자고. 따라 하지 마라. 저 따라 하면 안 돼. 어? 잠깐만. 야, 농개댁인데 야,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짐 퍼파의 적중. 여기, 여기 두 개, 두개 들어갔다. 두개 지금 들어간 거 보이지? 적중이 요거거든, 요거. 낳는 피해 40%. 퍼 콜라보로 때릴 때. 야, 이거 멜리를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이거 오늘 영상각이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니가 때리고, 네가 때리고 마무리는 형이 한번 해보든지. 자, 가보자. 싹, 팍, 싹, 스 팍! 1 1 7 0 0 나오고요. 자, 리바이 형, 갑시다! 좋아, 자, 야, 형, 그거 때리면 안 돼. 형, 가만히 있으세요, 형은, 진짜. 멈춰! 고인 특집 됐나, 오늘? 리바이 형님, 딜 나오는 거 봤어, 방금? 9 7 0이막마저 연세 있는 형님이 지금 뼈밖에 안 나고 근육이 다웃고 뭐 뼈가 막 끄덕끄덕 하는 그 고인이 막팍 때리는데, 이 정도 나오면 오늘, 얼마나 밀어줬는지 알겠지? 어? 안 돼요! 어, 죽을 뻔 했네. 잠깐만, 한더 있나? 없지? 자모노가 죽으면 뭐가 문제다? 치즈 치방 깎는 거 하나 없어져 그러면 리바이어님 딜이 안 나와요. 어 뺐다고밖에 없거든 사실은. 어,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야필요 없어. 다죽여버려 가자. 자모야 네가 해결해야 된다. 안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진짜 죽는다. 지컷안면잘잡아놓고 죽을 수 있어요. 촥촥촥촥촥촥촥 다. 어, 야, 끝났다. 야, 지금 터를 들어 있구나. 확인 안 했다야. 야, 잡됐다. 야, 이거 졌는데? 죽어라. 자 요거는 리바이 형님 잘못한게 내, 내, 내가 저거 근타를 확인 안했어 근타를 확인했다면 확인했다 해도 내가 뭘할수 있었지 방금 어쨌든 못본 걸로 해라 야 이거 못본 걸로 해 야, 첫판인 것처럼 해. 연출을 알겠지? 얘들아, 첫판인가 자, 고인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만이 경딜이 출발합니다. 와, 어, 뭐, 뭐, 뭐, 또농개대기가 아, 또, 또, 내가 또라고 해버렸나? 야, 이씨, 대충 해, 막 요, 오케이. 근타르 들어있고. 자, 잠깐만. 근타르를 들어있는 거는 못 잡아요. 못 잡는데, 몰라. 치 봐봐, 그냥. 버티시마 이게 리바이다 고인형님이 아니야 야 이걸 이걸 그냥 야근타라 들어있고 말고 자서가 피차 봐봐 이거 어디까지 견질수 있는데 야 이거 오늘 고인득집 7이래? 자 오늘 이텍 아이디어를 준해후에게 스페셜 땡스 투해후야 고맙다 고인득집이니까 따라라 하지마 여러분 따라라 하지 말고 그냥 오늘 7일 준비나 하라고 어 잠깐만 먹어 저거? 야 정말 뭔데 방금? 반갑다 적중이 로 들어갔어 이번에 안메라, 니네 이형 기억나? 이형님이랑 우리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냐고 자 형님 마지막 장치 하시죠 자 필살기 뭐 만들어 봐봐 농개야 빠바바바바밤. 그닥, 차수가 내가 때리고요. 필살기 개지 다, 너다 차봐라. 다 차봐라. 참아, 너가 필살기 쓸수 있는지, 어? 쓸수 있는 거 아이가? 형, 잠깐만요. 빡! 어? 뭐고? 야, 뭔데, 방금 이거? 아, 잠깐만. 저 농개 죽을 때 디버프 풀잖아. 농개 죽을 때버거 풀어가지고. 자, 아메라아메라 아, 그거는. 자, 는못본 걸로 해라. <웃음> 야. 얘들아. 쉬, 쉬, 저... 아이씨, 진짜. <웃음> 아, 어... 내가 요리를 안 만들었었구나. 지금 아직 결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이거 치피 요리를 하나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고. 아, 맛있겠다. 자, 야채 볶음밥 먹고 첫 번째 판입니다. 예, 굉장히 기대되는 고인 특집. 오랜만에 돌아왔지요. 어, 두 번째 주인공은 리바이 형님이고요. 야, 잠깐만요. 야. 야, 살살 해라, 임마. 어? 설마. 모노야. 죽으만안 돼? 오케이 오케이 짐오퍼가 굉장히 위협적이게 보였나봐요 하긴 총 들고 있잖아 저형총 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좋았어요 자 마왕아 우리 멋진 게임 한번 해보자 갈게 자 어? 축축축축 자자작작 하고 왜 이렇게 약하노 팍팍팍 8만6천 자 형님밖에 없습니다 형님 슛 좋아 크다 10만 하 10만은 나오긴 나왔다 아 오늘 이 영상 어떡 하지? <웃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야 죽이지 마라 지모포 그렇지 지모포 굉장히 긴장되나보다 지모포를 자꾸 하고 있고요 야 일단 마왕 잡았으면 된거 아니야? 형님 마왕 형님 한번 따보시죠 못 따시면 뒤에 한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좋아요 팍스 박스 팍스 아, 절망 피해 절망적이다 진짜 이런 적으로는 장난 아닌데 그제어치명에 완전 지금 몰빵이거든. 지피에 지피 뭐 지방 무시에 지방 깎고 지방 깎고 하는데 아와 설마 이번은 지진 그래. 안겠지? 그렇지 아 질질거리라 그래 자식들아 어 계속 지머포를 어 심오퍼가 필각이 있거든요 저이 i 똑똑하다 또 졌네 이제 비기필살기야 기왕진거 딜뽕만 보고 나갈게 <웃음> 야형 오늘 미안하다 도대체 뭐? 왜? 왜 그러나 딜을? 야 뭔데 이거 딜? 아치명안 터져서 그 치료치방을 두번 깎아야 그래도 아무나 때려도 터지고 그러나 보나 거기까지야 아, 아와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오늘 한판만 이겨 오늘 야형 말리지 마라 씨, 나 오늘 한판 이긴다 어. 형 한판 이길 때가 집에 안 간다 와 내가 진짜 우리 리바이이 어떤 형인데 옛날에 진짜 너야 시바바 그래 리바이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임마 어? 어어 어, 어, 잠깐 회복 불가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번에도 암메는 내가 잡을 수 있, 있을 것 같거든? 암메 한번 잡아보세요 <목소리> 키크, 주주주주주, 쏴! 빡빡! 빡, 빡! 아... 못 잡나? 퍽! <목소리> 잠깐만 내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내가 지금 뭔, 뭔지 내가 댓글이 예상이 돼봤어, 예상이. 자, 거인 특집도 좋은데, 형, 저기 콜라보 영웅 자리에 마왕님으로 한번 넣어봐달라, 이 말이죠. 내가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댓글이 예상이 됐다니까? 어, 어 리바이 자리에 마왕님으로 넣고 한번 해봐주세요. 지어퍼랑 해서 잘될것 같아요. 이러 어째, 어째? 내가 들었거든? 그 목소리를 지금?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막냐, 이거를? 야, 무서워 죽겠어, 진짜. 얘들. 얘들아, 좀 진짜 충분하네. 우리 형 진짜 기한번 살려주라 이게 내가 빡 내가 죽인다는데 9천 나오는데 9천 꼼짝마, 꼼짝마. 빵 네, 나가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야, 형, 오늘, 그, 엄청난, 그, 진리를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질질거리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또질릴때 짜릿짜릿하거든. 맨탈 지리면 그 느낌이 안 온다니까. 원래 그런가 싶어가지고. 근데, 원래는 어쨌다 요렇거든. 제 리바 형님, 오늘 고인특집이긴 한데, 잠깐만 나와보세요, 형님. 아, 형님,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해드리고 싶지. 형님,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요리도 투급을 먹고, 그냥 한판이기야 형이 퇴근할까. 아니야. 오늘 퇴근 못한다 이러다가. 어, 여러분, 짐 호퍼 오늘 고인 특집으로 바꿔도 돼. 저거 <웃음> 안 되면. 짐 호퍼가 간다짐 호퍼와 마왕 리무르의어 그, 박사님 자, 잠깐만요. 박사님 AI네 갑자기. 못 이겨. <웃음> 박사님 AI 내가 이, 이딴 대으로 지금 못 이겨. 형님 잠깐만요. 아 아 괜찮아 적중 들었다. 자 적중이 지금 이제 다이어한테 들어갔거든요. 적중 40%인가 40%인가. 자 치면 팍팍 터질 거고. 어 치면 팍팍 터질 거고. 자 적중 상태에서 빠빠바빠박 빡. 야 도망쳐. 도망쳐. 야 도망쳐. 도망쳐. 야저와 총쏘고 총쏘고 터게요. 야태어태어진거 아니다 형진거 아니다. 형진거 아니고 지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냥 나간 거야. 나간 인 특집 겁나 힘드네. 자, 오케이. 그렇지. 자,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어, 어,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지모퍼와 마왕님무르의 조합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말 아니야. 굉장히 위협적인 우리 밀림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볼게요. 오늘, 어, 마왕님무르가 주인공이니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15만 뽑고 있고, 빠, 빠. 죽이면 안 된다. 오케이. 13만 5천. 자, 마왕님무르 딜 한번 보세요. 40% 슥 빠바바박 슈트업. 퍽! 자, 일성 18만. 아, 리바이 없는 리바이 컨텐츠라니. 어. 자, 1인기 3장. 자, Q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빡! 12만 5천. 콜라보가 아닐 때 12만 5천. 콜라보일 때, 보보보보박! 빡! 12만 3천. 뭐고? 야! 오늘 컨텐츠 이거, 지모퍼까지 필요 없었지 않으려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적중 들어가 있고요. 콜라보 데미지 증가합니다. 요거 한장한장 던지고 백이 들어가고 엄청 셀수 있어요. 슉. 자그락 16만 7천에. 빠바바바바박. 박. 자 일성 16만 6천. 자, 짐 호퍼 형님 어때 짐 호퍼? 이것이 짐 호퍼다. <웃음> 어. 그러니까 형이 교훈을 주려고 고인 특집은 교훈이 가득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치모포를 쓸 바에는 누구를 써라? 리드시에 오케이. 브리드 그렇게 쓰세요.